안녕하십니까. 2월 24일자 해외선물 미국오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엔비디아가 14% 급등하며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소매업종 중심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에 매물이 출해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대형 기술주가 하락한 점도 증시에 부담이 되었네요. 하지만 신규 실업당청구수가 예상치를 하위하는 등 견조한 경제지표로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시장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유는 러시아가 3월부터 원유를 최대 25% 수출을 줄일 것이라는 발표에 상승했네요. 연준의 물가를 잡기 위한 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아직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JP Morgan의 CEO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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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24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3%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0.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길 공공시에 1월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61만 6천채이며 예상치는 62만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